소개해드릴 제품은 팔롬미 타이어 제품입니다 타이어 제품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원격 조정을 할수 있는 작동 왕구인데요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지? 아, 궁금해. 한번 개봉해보자 같이 어, 제품 구성은 타이어 제품과 후레쉬로 되어 있고요 한번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제품이 있고 타이어 제품 이렇게 랜턴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건전지는 동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타요에는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. 프레시에는 AAA 그 건전지 2 개가 들어가고요. 자,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캐시만 비춰주면 이 타요가 따라오게 돼요. 더하기 음, 음, 이 스피커 모양 이 스피커 있는 스피커 거는, 거는 어 그. 타유. 네 한번 해볼게요 소호가 신나는 노래 나오게 한번 해볼까? 우와! 그럼 우리 바닥에서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 뒤조차 <웃음> 간다 음, 그게 불빛을 따라간다 정호야? 강아지같 <웃음> 강아지같지 정호 어때? 이게 조, 조종기랑 하는거랑 어때 느낌이?